벌써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모임을 한 지가 예, 죠세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음소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예,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아, 제가 모두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웃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아마 첫 시간에는 이제 4월 말에 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성소주일 이어서 교황님, 프란스 교황님에 관련된 그 담화문, 성소주의 담화문 갖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 윌리엄 그림 신부님 그 글을 읽으면서 같이 나었고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성소국의 이제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관계자 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꼭좀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성소구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주로 이제 예비신학생들 모임이 될것 같은데 그 모임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나 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겠구나, 성소국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예, 뭐, 그런, 그런 거 이해가 훨씬 더 이렇게 예, 깊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오, 뭐 이제 5분이 지나니까 막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작기도 바치고 그래도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것보다도 그 뭐야 오늘 복음 좀 읽고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갖고 이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기도 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들 다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성소국이 또 나아갈 방향을 좀잘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그 방향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오늘 이 모임도 당신께서 이끌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시 한번 예 이제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5월달 음, 이제 5월 마지막 음, 모임이 예.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복음 오늘 복음 좀 긴데 그래도 읽고 조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배대우의두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구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새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 문을 닫을게요. 예, 이제 그 교회의 달력으로 이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고.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르코 복음을 이제 또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 어제 복음에, 베드로의 복음에 이은 그런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간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도 예비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죠 뭐 신학교도 양성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양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뭐 이렇게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는 거 오늘 보고만 봐도 너무 잘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당신의 죽음, 이제, 순환당하고, 뭐, 조롱, 침뱉고, 채취길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야, 그, 야구보와 요한이, 이제, 뭐라고 해요?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 그러니까 복음을 되게, 되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죠? 그두 아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낌이 어때요? 저희가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그~ <웃음> 그죠 그~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이 안에 야구부와 아까 얘기한 양성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도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 차, 차지하셔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거예요 예,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어제는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저에게 보상이 뭡니까? 네. 보상이 뭡니까는 사실은 복음엔 생략됐는데 그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네. 그 따랐고 우리가 이제 당 우리가 당신께 청하는 대로 저에게 해주십시오. <웃음> 그럼 누가, 누가 하느님이에요? 예. 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하느님이에요. 예. 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웃음> 근데 예수님도 너무 그 고마운 게,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나를 따라다니지 그래도 꽤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진짜 너네 실망이, 니네 다 탈락, 탈락, 탈락. 제자들 이제 다 끝났어. 나 새로운 사람들하고, 나 새롭게 시작할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갖고 대화를 계속 또 이어가시잖아요. 그런 대목에서 양성이라는 거,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동반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구체적으로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아무튼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웃음> 그러니까 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스승님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순환하고 죽음 얘기하고 뭐 부활인데 이 제자들은 뭔가 크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뒤집을 뭐 대단한 일을 일으켜서 점령하고 뭐 세상을 지배할 지도자가 왕이 막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스승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높은 자리 당신이 이렇게 왕이 되시거든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이렇게 좀 저에게 주십시오 아 그죠 되게 되게 용, 세속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솔직하기도 하고 뭐 그죠 뭐, 제자들 제자들 다 옆에 있을 텐데 그냥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그 거기에 대고 이제 네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니들이뭘 청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냐? 내 오른쪽, 왼쪽은 그런 영광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마시는 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이제 십자가의 죽음. 내가 받는 세대 그 사랑에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세대를. 너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이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거를 이제 알아들을 그그 그 차원까지 아직 이제 열리진 않았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니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그런 거야.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해야 하죠? 바이바니? 뭣도 모르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순환과 죽음 이제 닥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웃음>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은 이 제자들의 차원은 이제 지식의 차원인 거예요이 머리로 그냥 예, 따박따박 대답하는 예, 단답형의 차원 아주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답하는 예, 할수 있습니다. 예, 그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막 뭐든지 좋은 건줄 착각하고 예, 그렇게 대답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부활 이후에 진짜 제자들이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다들 이제 예수님처럼 죽잖아요, 순교하고 그때 이제 그 미리 예언하신 것 같아요.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게 될 거고, 내가 받는 세례도 나처럼 너희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헐락할 일이 아니다. 정해진 이들에게 그건 돌아갈 거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이, 이, 이런 대목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굉장히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그 삼일체, 이제, 이제 삼일체를 죽이는가요? 그죠? 곧? 삼일체죠? 예. 아, 곧, 곧이 아니지. 아무튼, 그, 예수님 안에 그 정체성.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도 되게 예수님의 굉장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죠. 나는 심판자 아니고 구원하러 내 목, 나는 목숨을 내놓으러 그냥 사랑의 화신으로 온 존재일 뿐이야. 심판은 내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역할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수 있느냐 각자 각자가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 뭔지를 확고하게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정체성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내것 같고 저것도 내것 같고 다내것 같고 또내 건데 내거 아닌 것 같고 남이 해야 될것 같고 막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삶이 혼동이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정체성이 너무 명확해예요 예수님이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일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야. 나는, 나는, 나는, 그죠? 네.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목숨을 내, 내, 내주러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도, 그죠? 우리도 그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삶이 혼동스럽고 삶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더더 더 이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 정체성 내가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그런 순간에 그막 펼쳐진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 빼앗기지 말고 내가 누군가라는 그 정체성을 묻고, 묻고, 뿌리를 묻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뿌리에서 줄기 나오듯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 뚜렷한 정체성을 예, 의외로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행위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많이 이제, 그게 내, 나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뭐, 그런, 그,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예, 자꾸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 삶이에요. 더큰 일을 해야 돼. 예, 더큰 희생해야 되고, 예,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기도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이제 막 그런, 그런 쪽으로 자꾸, 예, 이제 보이지 않는 쪽이 아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이제, 예, 이제,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얘기한 그런 그 침묵, 머무름이 왜 중요한가. 누구,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느님 안, 하느님과 내 안에 나, 나와 내가 고요히 머무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단, 단, 단단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머무 신앙생활 안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도 좀 성경이나 모든 거다기로 하고 그냥 내 존재와 하느님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냥 머무는 그래서 내 깊은 진짜 얘기를 뭐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요하게 침묵으로 침묵으로 그분께 나를 열어드리고 그런 어떤 그런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맞들이지 않으면 자꾸 이제 행위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휩쓸려 살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거 해주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막 아주 단편적인 삶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는 조금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오늘 이 복음이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끌어 어, 가시는 그런 이제 대화 예, 거기에 어, 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 그런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 이 내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정체성도 너무 뚜렷한 너희들이 뭐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섬기는 사람 되야 되고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나도 사람의 아들이 나도 섬김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너희도 그거다. 너희들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게 너희들의 영광이지. 세상에 사람들을 짓밟고 이렇게 높은 데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깊이 이렇게 조금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제 우리 이따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이들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을 이제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새로운 방향성 이제 이제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 길수 있는데 아무튼 설명을 이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체 화면은 어디 갔냐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슬라이드 어, 됐다. 예. 네. 잘 보이시죠? 네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네, 이제 성소국의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운영과 이제 현황, 지금까지 해왔던 것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도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제안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를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PPT 다 보이시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비 신학생 예신들 모임의 운영의 방식은 이제 잘 아는,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 지원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뭐야 대전 고등부, 대전 중등부, 대전은 이제 중고등부를 나눴었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안 하산 그 다음에 홍성, 서산, 당진, 보령, 저쪽. 그 다음에 논산, 공주, 뭐, 세종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따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건고에서 대건고 1, 2학년을 대건고에 계신 신부님이 같이 계속 이제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사제성소 모임이라고 해서 청년들 중에 대학생 뭐, 중, 대학생이나 그 이상 중에 이제, 사제성소에 좀 관심 있는 관심자 모임에, 아직 뭐,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라고까지는, 이제, 에 아니지만, 이제, 그, 그런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뭐, 신학교 지원반에 이제 온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다른 길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모임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지역별 이제 월 모임을, 지금 우리 줌으로 아이들 한거 보았듯이, 이렇게 신학생들이 이제 이제 진행을 다 하죠. 진행뿐만이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준비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뭘 할지 계획부터 그다음에 진행,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아이들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까지 그리고 결산, 뭐 예산 청구, 결산까지 아무튼 신학생들이 이제 아주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방식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온 이제 방식이고 이제 그래서 뭐 그때는 굉장히 이게 이제 좋은 초반에 아주 다른 교구에서도 이제 보고했던 그런 어떤 좋은 이제 시스템이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예비 신학생들의 이제 현황을 좀 보면 이제 2012년부터 21년까지 약 10년 정도 되는 그 자료인데 이제 지원자가 뭐 15명 뭐 이렇게 쭉 있죠. 왼편에. 뭐 15명 뭐 이렇게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거의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많이 떨어졌고 이제 합격된 이제 숫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대건고 이게 줄어들면서도 또뭐 대건고의 비율은 뭐 계속 이제 절반 이제 플레는 절반 이상이 이제 대건고에서 이렇게 예, 합격자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존 일선 본당에서 대건고 학생이 아닌 본당에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우리가 예, 이제 신학생들 신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조금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현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음. 12년부터 21년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합계를 보면 지역별로 이제 나와 있고, 뭐 이제 모임별로. 그 다음에 합계를 보면 이렇게 350에서 뭐 많게는 뭐 거의 480명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도 등록은 등록이에요. 등록은 364명. 근데 이게 3월 달 기준인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올해는 올해 3월에는 210명이 었는데 아마 올, 이번 달에는 뭐 150명 밑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4월 달은 성소주일 행사를 했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평균 출석수, 이게 실제로 이제 참여하는 예비신학생들이죠? 이제,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뭐, 이렇게 100, 뭐, 이렇게, 평, 이렇게 평균 냈을 때 아마 150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다른 교구에 비교해서, 우리 교구와 비슷한 사이즈의 교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예신들이, 좀 있는 편이다. 아무튼 숫자적 으로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건 학년별로 이렇게 나눴던 나눈 내용이라 똑같은 것으로 이제 볼수 있겠고 이제 학년별로 몇 명씩인지를 이제 좀 나눈 건데, 음, 예, 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이제 찾은 이유는 이제 이 한계점을 좀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본 점은, 이제 성소국에서 본 점은 이제 이 예비신학생도 양성이잖아요. 아까 예수님도 양성하듯이. 그 양성에 있어서 비중이 너무 신학생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 그다음에 우, 진행 그다음에 뭐 예산 결산 평가서 뭐 그다음에 그렇게 여름 뭐 여름 캠프 옛날에는 이제 대면 때는 캠프, 겨울 캠프, 복사단 캠프 막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신학생들은 아시다시피 그 신학생들도 아직 사제가 아니고 양성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공부해야 되지 시험 봐야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 학기 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하는 거니까 되게 고맙죠 이제 학사님들이 너무너무 애를 써줘서 이렇게까지 운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인원이 꽤 많아 많아 갖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됐고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도 없으니까 이제 저희 때는 대학원 이제 5, 6, 7, 7 부제님까지 이제 세개 학년만 나오는데 지금은 3학년부터 이제, 이제 나오는데도 어떤 데는 세명이막 모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인원이 줄었고 또 자기들도 양성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 하다 보니 저희가 본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당연히 예비신학생 그 모임을 거기에 이제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이 신학생들은 그거가 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소국이 어쩌면 너무 신학생들에게 이제 기대고 있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바쁘고 막잘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예, 여력이 부족해서 그 어떤 좀 너무 이렇게 질적인 그 프로그램이 예, 되지 못하는 현실. 그, 그래서 그 예비신학생 모임에 와서 뭔가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굉장히 느끼고 이제 뭔가 예수님하고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나도 사제직을 향해서 뭐 봉헌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이제 커가는 그런 동기들이 잘 유발이 돼야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그것이 공부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신학교 가 어쨌든 이제 기준선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예신 모임이 질이 좋아져서. 뭔가 정말로 느끼는 것이 많고 사제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붙었다할때아 공부도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갈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질 이제 이렇게 게 많이 이게이게 좋지 않았으니까 좀 약했으니까 이게 그런 동력들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저가 이제 세달네달 네달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저희가 진단한 성숙에 진단한 어떤 그런 현실인 거죠 한계점. 예, 도달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에게 계속 기댈 수 없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올해 4명 입학했고 뭐더 이상 학교에서 만약에 신학생들 우리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예비신학생 문 닫아야 되는 건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이제 지난 우리 신호드의 이제 최종 건의안, 이제 최종 문서에 18번에 보면 이제 세부 건의안에 이런 건의안이 아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을 너무 잘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소국은 단계별 예비신학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이 외에도 젊은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건의를 거기에 명시가 된 거예요. 신호드때 이제 그런 건의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어떤 건의가 요청이 있었던 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단계별로 정말 이 예비신 학생 교육과정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좀더 자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가. 발순 음, 중심의 예비신학생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 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고3하고 그 이외에 대학생들 뭐 일반, 고3 일반 신지반, 신지반이라고 신학교 지원반, 거기는 이제 바로 신학기 이제 지원을 목전에 뒀기 때문에 거긴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뭐 교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등등 이렇게 고반 빼고 중일부터 고이까지 이제 3년 동안 진행할 가나다의 뭐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할 세 가지 핵심 양성의 이제 주제들을 선정을 하, 이제 예할 했고 그 주제들을 갖고 한해내에 주제가 이거면 그 주제로 한 해를 그 다음에는 이게 주제면 그걸 갖고 한 해를. 셋째에는 이것이 주제면 그거를 갖고 이렇게 셋째 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3년으로 잡은 거는 뭐 결국 신앙이라는 게 이게 반복돼도 굉장히 깊이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뭐 중일부터 고일까지뭐다 다르게 5년 뭐 이렇게 6년짜리 뭐 이렇게 하지 않았 이유는 반복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5년짜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3년짜리 계획을 한번더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별로, 아까 얘기한 그 해, 그해 주제가 있고, 월별로, 거기 세부 주제들이 있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말씀, 성경 말씀에서 뽑은 주제를 이렇게 하고, 두 번을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달에 한 번, 세 번째는 좀 세상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결국은 사제가 됐을 때, 세상을 잘 이해해야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이제 흐름 돌아가는 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또한한 한 번은 세 번에 한 번은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해 첫 번째 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왼쪽에 보면 부르심 큰 주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중 1, 2, 3까지는 이, 이 같은 주제로 이제 진행해요. 그리고 고 1, 2는 또 고등부는 또 같은 주제로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게 이렇게 된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예비 신학생들 고3 우리도 이제 여기 저도 처음 왔잖아요 올해 와서 이제 돌아가는 거 적응을 하면서 보니까 신학교 지원반 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고삼하고 이제 일반. 이 신학교 지원반의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친구들을 이제 고3이 돼야지 성소국하고 직접 만나서 관계를 이제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구조는. 대전 고등부는 물론 성소국에서 같이 하니까 조금 일찍 알아요. 근데 나머지 뭐 홍성이나 그쪽, 그 다음에 천안, 아산, 그 다음에 공주논산, 이런 지역들은 이, 이때까지 성소국하고 특별히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주 만날 일이 없어요 뭐 겨울 캠프 뭐 여름 캠프 때 가끔 만나겠죠 그리고 방문하거나 하면 잠깐 보던지 하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만날 깊이 만나는 적은 이제 고 삼이 돼야만 성소국하고 더 깊이 만나서 성소국이 좀 이렇게 특별한 좀이 보살핌을 이제 할수 있는 저희는 이걸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예 투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 일찍 고3이 돼서 이 아이들을 하기에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사제직을 향해서 잘 가도록 성소국이 고등부를 이제 동반해 주면 좋겠다. 아이 고등부 고등부 고 일, 이를 같이 이제 성소국에서 신학교 지원반 하듯이 물론 좀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뭐 서산, 당진이나 뭐 태안 이런 쪽에서 말, 만약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예신 모임을 하러 이성소구 이 세종시까지 와야 되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 다는건 알지만 그 어려움은 조금 우리, 조금 우리 같이 하시는 예신 부모님들이나 분과장님들이 조금 같이 협조를 해서 지구별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인근, 같은 근대와 성당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 봉사해 주시면 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조금 고등부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제직을 향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예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부터 좀 알고 그래야 아이들도 더 관심도 받고 사제직을 향해서 좀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상까지는 지역별로 기존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제 이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제 고등부부터는 이제 성소국에서 이렇게 동반을 해주는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모임으로.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부르심이다. 그래서 중등부를 보면 3월 달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강의를 조금 들어야 10분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는 이제 복음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그 텍스트 본문을 이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학사님들이 하신 것을 봤는지 몰라도, 이뭐 성경도 나누고,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얘기도 하고, 뭐 MBTI도 한 적도 있고, 막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해 정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했는지를, 복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을 관련된 복음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냥 읽는 걸로 안 되고, 그죠? 아까 예수님도 계속 질문으로, 질문으로 이렇게 그 이끌어 가시잖아요, 제자들을. 너희가, 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자꾸 이끌어 낸 것처럼 저희도 이제 좋은 질문지를 교환과 같은 질문지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걸, 그걸, 근데 성소국에서 우리, 성소국에 있는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연구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미리 읽고, 우리는 좋은 질문, 그냥, 그냥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식 정도, 뭐, 뭐, 조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지를 만들어낼, 이제, 그, 이제, 평신도 사제 수도자, 이렇게, 예, 연구팀을, 이제 이제 꾸리고 있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고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갈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아이들이 내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3월에는 아브라함, 예를 들면 4월은 성소주의, 뭐 5월에는 모세,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또세번 했으니까, 이 세상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안에서의 부르심을, 을 소명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세상 안에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 소명은 뭔지, 이런 얘기들. 요렇게, 요런 주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등부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사제직을 향해서 더한 걸음 더 나가는 이제 학년이 됐으니까 3월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루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는 예수님에게 이제 초점을 아주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 예, 생애를 갖고 아이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동부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가해. 그다음 나해는 이제 마찬가지로 중학생들도 당연히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목자의 사랑이란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착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목자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이제 두 번째 해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는 계속해서 또 똑같은 예수님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에 그죠? 복음이 사복음서인 것처럼 한 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육가복음에서의 복음을 갖고 할 수도 있겠고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 갖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렇게 복음을 접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고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굳건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 이제 텍스트 본문 본문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에는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성경의 핵심 주제들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주제들 하느님과의 만남 이제 기도에 관한 성경의 그 본문들을 찾아서 그거 갖고 할수있겠고뭐 고통과 시련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마주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그 다음에, 뭐, 기쁨, 복음 선포, 선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주제로 이제 다해는 하고, 예, 마, 마장, 여기 이제 고등부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좀 계속 더, 더 깊게 심화시키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뭐, 성소국에 다할수 없으니까 이제 연구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월모임 때 나눌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팀인 거죠. 일단은 그게 교환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월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그래서 묵상지 뭐 질문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어떤 팀이에요. 그래서 사제 수도자 성직자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구성을 좀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그 메타인지라고 메타인지라고 유튜브에 이제 보면 많이 나오고 아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이들 교육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방식이에요 질문을 깊이 던지는 게 이게 메타인지가 저도 어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제 이미 성서국에서는 그그 교육 그 메타인지 방식으로 교육하신 선생님하고 이미 이제 벌써 세 차례 이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워크샵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메타인지는, 예, 이 예수님이 오늘 하던 것 같이, 이렇게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그냥, 단답형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심도 있는 질문을 자꾸, 이제, 그 아이들의 생각이나, 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예, 그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자꾸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지를,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지 하느님 사랑이시죠 하면 맞죠 하느님 사랑이시죠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느님 사랑이신게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어떤 의미예요그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냥 하느님 사랑이시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지고 부활하셨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그런 어떤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 것인가? 진짜 안다면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저도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저는 그 선생님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그런 방식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미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방식 아닌가? 왜냐면 우리들 아이들 알듯이 정답을 풀어내는 답을 맞추는 내 생각이나 내 고민이나 내 어떤 질문을 품고 뭔가 확장하고 확장하고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맞추는 것에 굉장히 그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복음적이다. 너무 신앙적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자기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구팀은 양성을 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모여서 뭐될수 없어요 이 저희도 이제 수녀님하고 여사빠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넷이서 질문지 만들어보고 막 벌써 두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깊은 이 있게 깊 질문을 거기서 찾아내서 아이들에게 던진다는 것이 훈련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제 계속 우리가 트레이닝을 양성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 받을 거고 우리 준비할 거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올해 준비해서 아마 내년에 올해 하반기 때는 아마 시범적으로 좀할 수도 있겠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팀을 그리고 연구팀과 더불어서 교사팀. 교사팀은, 뭐, 강사팀은 좀 제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하고 월 모임에서 진행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팀. 그, 아까 만들어진, 연구팀이 만들어진, 만든 그 묵상지, 질문지를 갖고 아이들하고 월 모임을 진행하는 그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사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적고, 이제 애들은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애들은 많아서 이게 너무 그룹이 커요. 지금은 비대면 식이되라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위까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 교육학 교육학적으로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이라고 고이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교사팀 진행팀도 봉사자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 본과장님들이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성소금과위원회 될 수도 있겠고, 예비신학생, 뭐, 부모님 중에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리고 청년, 이제, 젊은이들 중에도 사제 양성의 평신도들이 같이, 이거, 그냥, 성소공만의 일도 아니고, 신학생들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될, 교회의 어떤, 정말 생명과 같은 일이거든요, 성소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도 팀을 이제 모으려고 해요. 열 명이 적어도, 이제 10명이 한 그룹이 될수 있게 좀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는 신학생들 갖고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이제 찾을 거고, 그이 봉사자들도 마찬가지, 교사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연구팀에서 만든 그교재만 갖고 그냥 로봇처럼 진행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깊이 읽고 묵상을 만든 그 질문지를 만들고 이 트레이닝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그래야, 그래야 내가 내 묵상을 갖고 예, 이해가 더 깊어져서 아이들하고 진짜 모임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또 깊이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팀, 교사팀이 이제 분리된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이 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팀이 그냥 단순히 몇명 구성해서 한 20명, 30명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계속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은 사람들 제가 그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제 모은 분들은 그냥 일기 마치 일기처럼 이제 창립 뭐 회원처럼 <웃음> 일기처럼 이 먼저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시작이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에 자원봉사자들처럼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지금 PPT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분들은 뭐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모여진 분들 뭐한열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신학생들하고는 7월 20일에 아까 얘기한 메타인지가 뭔지에 대한 아까 그 선생님의 강의를 좀 방법론이니까 우리가 이 방식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질문지를 만듭니다라는 방법론을 강의를 들을 거고 오후에는 직접 이제 질문지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이제, 조언도 구하고, 이게 한 거, 한 번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한번 실습, 하루에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팀, 교사팀은 계속해서, 이제, 예, 모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메타인지의 그 방법론을 더 배우 깊이 하고, 이제, 질문지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수정하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갈 거라는 거죠. 예, 계속, 이제, 워크샵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랑 그 갖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자, 발론티어를 이제 모집할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하기로좀 생각을 붙였어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기처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고처럼 이제 내서, 이 봉사자들의 역할은 뭐냐. 사제성소 양성의 동반자로서의 봉사다. 라는 걸 분명하게 목적과,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라는 걸 명시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복,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먼저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해야, 이제 뭐 질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비신 학생 양성에 동반할 거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라. 그래서 지원서를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 방식을 잘 쓰지 않잖아요 본당도 저는 이,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당도 마찬가지로 본당도 신부님이 저도 본당에 있었을 때 내가 좀 괜찮고 어 저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그분들만 이제 각 그분들만 데리고 본관을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책임도 맞고 저 책임도 맞고 막 계속 그러니까 지쳐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물론 지원서를 받을 거고 뭐 그리고 이 방식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방식을할 건데 엉뚱한 방식으로 난 이해하고 오시면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그렇게 함께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은 이제 양성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쓱 읽고 신분이 강론 뭐 듣는 정도, 어, 일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성을 통해서 이제 이게 영적인 굉장히 신앙적인 양성도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깊이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본당에서도 말씀을 나눔의 자리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소공동체도 있고 등등 그런 데서 뭔가 되게 좋은 역할들을 이렇게 촉진자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양성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도 되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될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한 차례 하면 한 차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또모집을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구조면 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신부님이 뽑은 사람들 됐고 저도 뽑은 사람들 됐고 하니까 그분들이 책임이 너무 막중해 예, 그래서 그만둔다고도 못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처럼 봉사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1기, 2기, 뭐 3기 이렇게 좀더 좀 풍요롭게 양성을 해 놓으면 어떤 이게 이 사람이 계속 시작하면 이제 뭐신부님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뭐 아니면 자기가 그만 둘 때까지 뭐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나는 예를 들면 1년 동안 요번 요번 1년은 나는 좀 봉사할 수 있겠다 하면 1년 봉사하고 난 내년엔 쉬겠다. 그럼 쉬고 그다음에 또올수 있고. 아니면 난뭐한 학기, 한 학기 조금 짧긴 한데 아무튼 한 학기 봉사하게 할수 있다. 한 학기 해 봐야 아까 3, 4, 5, 6 해서 뭐한 세네 번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조금 나는 쉬었다가 하나 계시고 다음 학 이렇게 뭔가 책임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질수 있으면 봉사도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더 내가 준비를 다 잘해서 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질이 굉장히 좋은 질의 예비 학생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거 다 같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고 이렇게 일기 그 다음에 그, 이제, 봉사자들 모집해서, 뭐, 2기, 3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성소국에서, 그러니까 성소국의 일이 예신들이 있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분과장님들그 다음에 예신 부모님들을 위한 그, 그, 그것도 있고, 또, 또한 가지 일이, 이제, 이 함께할 봉사자들을 양성하는 이세 가지가, 이제, 아, 아마 성소국의 큰, 이제, 흐름이, 방향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이렇게 젖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아마 이게 이런 방식을 우리도 처음 하는 거고 저도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뭐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신학생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약간 그 방식은 너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등부부터 예, 고등부부터 성소국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좀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새로 찾은 방향성은 여기까지 찾았어요. 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렸어요. 예, 성소국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했고, 그래, 이렇게 오픈을 해야, 그래야 여기 계신 부모님들, 분과장님들도, 아, 우리, 아까도 낮에도 애들이 갔다 오면 뭐 했는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줌도 했으면 혼자 몰래 하고, 뭐, 궁금해 죽겠는데, 엄마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고, 뭔가 이렇게 흐름도 자연스럽게 알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예를 들면 조금 중학생 때부터 음 이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지나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던지고 아이들이 또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그 주... 메타인지 에서 이제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서 글쓰기 자기 생각을 그냥 단답혀 답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느낀 거 배운 것을 표현하는 글쓰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들이, 사, 우리들이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 만약에 중학교 1학년부터 쭉 이, 이 아이가 이제 신학교 지원반까지 예시 모임을 나온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 이 친구,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하나의 파일이죠.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조금 뭔가 양성의 느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흐트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는, 그, 저기, 자연스럽, 자연롭게 저기를 하시면 돼요. 예, 음소거를 하시고, 말씀하실 게 있거나, 궁금한 거, 아까도 궁금한 것들이 뭐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이거, 여기에 덧붙이고자 하시는 것이 있거나, 뭐, 봉사자로서, 이렇게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지원은 가능하냐 뭐뭐 뭐 등등 뭐 등등 아무튼 이제 마이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제 기회를 드리니까 이제 저희가 참고해서 또 이제 또더 또 방향도 찾고 할 테니까 뭐 좋은 의견이나 또 아니면 궁금한 거 제가 이제 설명한 것에 있어서 뭐뭐더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마이크를 딱 누르고 에이, 손드신 분 성정동 문서고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현 미카엘 엄마입니다 예.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예. 어, 어떤 뜻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지 모르겠지만 아 빠짐없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 청소 모임이 이번 주에 보니까 6월 말로 잡혀있는데 네. 4월 달에도 4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아이들 학교 중간고사고 이 <웃음> 네. 기말고사를 앞둔 전주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난번에도 잠깐 갔다가 집에 일찍 돌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시험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청소문도 네.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될것 같고 갔다 와사람 말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어. 있을 걸. 어. 개인이 돌아왔다. 집에서 네. 공부도 안 되는데, 내일 네. 모레 시험이니까, 또 그쵸, 문제 그쵸. 좀 잡아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요번에도 얘기하니까, 아, 또 김영호 선, 바로 전주, 전주일이면, 어. 너무 갈등될것 같다. 네. 그래서, 물론, 다 학교마다 그 일정이 다되겠지만 조금만 땡겨주시면, 음... 아이가 좀 즐겁게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성당에서 즐기고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 성당이나 성소 모임 갈때 운동하는 거랑 같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운동 가기 너무 쉽고 귀찮은데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하고 기쁘대요 어, 네. 자기는 성당 가는 것도 성소 모임 가는 것도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기 싫어도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충분은 즐길 수 있는 아, 시간 주길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신학교는 방학을 이제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6월 둘째 주면 방학을 해요.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비에서 모임을 할수 없고 각 본당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지구에서는 이제 7월에 뭐 7월 말에 또 8월 초로 이제 7, 8월 캠프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6월에 안 하고 대체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상반기를 이제 보니까 3월에 모임하고 4월에 그 성서주일 그 행사로 대체하고 5월에 하고 아니 6월을 건너뛰고 7월로 넘어가면 이제 너무 이게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사님들한테 6월 모임은 거의 27일 날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주 주일날. 그런데 조금 간략하게 하자.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만나 만나 안 하고 넘어가진 말자. 그냥 만나되 그좀 인사 나누고 이제 그룹별로 해서 인사 나누고 조금 뭐 보급 나누기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아이들 시험 기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7, 8월에 조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면서 한번 대면으로 지역별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걸좀 연구해 보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제시를 이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거 아는데 아무튼 간략하게 이렇좀 짧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겠지만 조금 저희도 이게 자꾸 너무 느슨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예 없으시면 아, 그렇죠. 제가 어예네네어 누구... 예, 말씀하세요. <웃음> 어디 누구세요? 네, 공세리 성당의 이혜경 일레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올해 이렇게 바뀌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예. 제가 지금, 저기, 여지까지, 저, 위에 형이 지금 고3이거든요. 네. 2 5임을 작년까지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 예. 조금 이 성소의 길을 가지려다가 예. 좀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아. 예, 예.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조금 바뀐다니까 는 기대가 많이 되고 정말 아. 아. <웃음>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금은. 고3이에요 지금 현재? 아, 큰애는 고3인데, 둘째가 이번에 아, 그중기로 들어왔습니다. <웃음> 아,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3이면 뭐, 조금 늦지 않았다고 봐요. 뭐, 아직, 그죠? 대학 가서도 올수있고 이게 있고. 막, 작년에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 네. 예, 예. 그, 그 학사님들하고 이렇게 예, 예. 막, 느끼면서 막 하다가, 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네. 한 번도 안, 했,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 학사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예, 예, 예. 맞아요. 그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는 학사님들도 못뺐고 예. 이제 본당에서도 별로 저희 그큰큰일 혼자밖에 없어 가지고요. 아,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혼자라서 저희가 이사를 왔었거든요, 중간에. 아, 예. 그래서 본인 혼자가 되다 보니까는 조금 이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성소에 예. 대한 기대감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부모님 입장, 입장에서 어, 좀 성소의 길로 보내려면은 저도 노력 많이 해야 되지만 네. 아, 한때는 저도 많이 못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예. 예, 네. 네, 올해는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예. 올해 하여튼 올해 준비해서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올해 하반기쯤에 한번 이렇게 해볼수있을것 같고 시범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손두신 분들. 네. 탄방동에 말씀하세요. 동과장님이시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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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카톨릭 성사 모임 나눔에 같이 아이들 채널 개에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캠프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 말씀 나누기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 나누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신부님께서도 어, 청년들보다 아이들이 생각이 틀에 박히지 않고 조금 더 참심하고 자유로워서, 네. 이게 나눔에 있어서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 나중에 교부에서 에스모임을 진행할 때, 좀 말씀, 나눔 말씀을 아까 신님께서 얘기하신 것 말씀 중심이 되, 되어서 아이들이, 그까 그러니까 말씀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면, 성서의 길을 걸어갈 때그 아이들이 그 어떤 이렇게 조금 확고한 그런 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말씀이 좀 아이들 안에 많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 했었는데 네. 아까 이렇게 자료를 보, 보니까 신문께서 이렇게 음, 구약 성서부터 신약까지 뭐 주제별로 3년간 계획을 짜셔가지고 신부님을 말씀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자 아, 조금 더예시 모임이 어, 탄탄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뭐 감정에 위에서 지 않고 조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이들이 걸어간다면 네. 조금 더 어, 뭐랄까 아이들도 기쁘, 말씀에 들어가면 기쁠 것 같아요. 일단 기쁘고 그 안에서 네. 또 예수님과 조금 더 사랑의 일치를 말씀을 알면은 예수님을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신모님의 이런 계획. 되게 환영,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그런 준비 과정이 잘 되어서 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웃음> <웃음>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예, 마이크를 키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혹시 설명이 뭐잘 됐나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예 네. 없으시면 그래도 좀 너무 그죠 일찍 끝난 것 같은데 한두 분만 더 한두 분 제가 이렇게 또 지목을 해 드려야겠네 지목을 해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 구룡동 우리 로사 분과장님이신가요? 아 자매님, 그냥 자매님. 예, 구룡동 한번 천안 구룡동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됐습니다. 마이크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천안 네. 구룡동 성당의 이유경 로사입니다. 아, 저는 제가 중간에 좀 늦게 들어와서 아, 아, 앞에 있는 내용을 사실 잘못 들었어요. 아. 네, 네. 어, 그래서 뒤에 부분만 이제 조금 들었는데, 네, 그 지원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제 그 부분 거의 끝 부분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사실은. 네. 너무 죄송하게 네아 <웃음> 네. 아, 네. <웃음> 다른 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그래요 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제가 제거 계신 덕명동 그 우리 박수정 자매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아, 처음 이제 분간을 맡게 됐는데요. 네. 네, 저희는 예신이 없어요. 아... 예신이 없어요. 지금 한 명도.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분당들은 어떻게 예신 어떻게 아... 이제 모집을 하시는지 어떻게 양성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예. 좀 뭔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어, 조언을 좀해 주실 수있네 <웃음> 조언을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조언이나 댓글 예신이 이, 없는 분당에서 고민이 많으시겠네 진짜? 예신이 없어갖고 네. 그죠? 없어서 아하. 지금 모임은 열심히 참가하려고 제가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음, 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지고 사실은 저 시킬까봐 아. <웃음> 저 시키실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요겠 <웃음> 어 예. 근데 속으로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그래요? 네 신부님께서 지목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맞어 <웃음> 조언을 주실 분들 있으시면 제가 아니라 딴 데서 좀 내신 모집을 <웃음> 네. 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네 혹시 조, 조언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아, 여기 모산성당 손 들으셨네요 어 저기 승현이 어머니 <웃음> 안녕하세요. 김승현 마티아, 김승빈 필리포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복사단은 무조건적으로 예비 신학생을 해야 돼요. 신부님께서 이제 그렇게 모집을 하셨어요. 의무. 지금 아무, 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 때, 승현이 때도 어, 없었어요. 그래서 승현이도, 어, 성소가 있어서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어, 저희가 세례를 늦게 받았거든요. 근데, 어, 승현이께서 이제 되고 싶은 이제 각자 이제 꿈을 물어봤을 때, 저희 승현이가, 어, 저는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부님이 아시고, 신부님께서 그러면 한번 이런,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 전에 예비 신학생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저희 성당에 그런 모임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다녔거든요. 승현이도 음.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 다닌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님이 바뀌시고 저희 이제 작은 애가 예비 신학생을 하면서 뭐 친구도 같이 가자. 이제 같은 학년 친구한테,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한두 명씩 모이고, 이제 신부님이 이번에 이제 잘장년이 바뀌셨는데, 이제 오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진학을 종군. 하려면, 복사단, 1학년은 무조건 음. 1년은 의무다. 1년은 음, 의무. 1년은 의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년은 의무. 네, 응. 응. 네, 어,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 소가 있는 아이들은, 계속 가요 음. 이제 비대면 교육도 받고 하는데 어~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성당 가서 애들이 이제 학사님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부대끼면서 운동도 하고 이제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제 점심도 먹고 이제 이게 음. 너무 좋았던 아이들은 지금 음. 비대면 하는 것 자체가 어, 재미가 없다고도 하고 음. 남자들이니까 일단은 부딪히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서 조금 음...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좋은. 님 근데 예. 저한 말씀만. 예예예 예. 네. 예, 예, 예. 예. 아 저희 아이도 사실은 복사단 둘다 저희 남자 아이들 두명 있거든요. 제가. 아. 저희 아이들도 이제 본당에서 이제. 둘 다, 이제, 지금,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아이는 고3인데, 이전에 복사도 했었고, 저희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예신도 잠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작은 본당이었고, 좀 시작하는 본당이어서, 주일 학교가 활성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그래서, 어, 가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희는 다도 혼자 갔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본당 친구들은 여럿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껴, 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본당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끌어주시는 분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중요한 걸뭐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기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끊어졌어요. 그게 끊이. 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아예 그만두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음. 예신이 한 명도 없었었어요. 야, 거기 참, 최근에 세신문인도 네. 났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 예신도 없는데, 이제 지난번에 처음 아. 그, 연수 갔을 때 신부님 뵙고 인사드릴 때 저는 이제 예시는 없었지만 신부님이 이제 세사자가 나시고 학사님도 계시니까 제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데 <웃음> 좀 이제 숙제는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그 신부님 께 권위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 그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런 계속 우리도 조금 그런 강압적이지만 한번 그런 시도를 음. 해보면 어떻겠는가 중학교 1학년들부터 네. 아직 네, 아직 네. 아직 초딩 티가 벗어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들부터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음. 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 네. 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몇명안 되는 친구들이 오더라도 같이 섞여서 네. 좀 같이 잘 끝까지 잘할수 있도록 좀 네네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같 네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분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없으신가요? 수녀님 없으세요? 수님 인사라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부님께서 낮부터 두 차례 우리 성소국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열띤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함께 고민하고 있고 정말 저희가 신부님이 1월부터 고민한 그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다 같이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함께 나눠주시고 또못 만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와 또 좋은 의견으로 함께하고 또이 중에서 누군가는 밸론티어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뭐, 낮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해, 이렇게 말하면 뭐한 45분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예비, 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좀잘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또 거기에 우리 밴드에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셔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알려주셔야 널, 자꾸 알려줘야 더 이렇게 신뢰를 하고, 참여 아이들도 이렇게 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예, 교회다운 에 방식으로 모두에게 예, 이렇게 공개 모집을 이제 봉사하실 분들 모집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뭐 해당이 되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음,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풍요로워져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가 할 때도 있고, 조금 쉬울 때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도 하고, 이게 같이 이제 교회가, 그죠? 같이 뭔가 사제와 뭐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제 성소를 이렇게 우리가 양성하는 일에 좀 동반하고 이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도 그, 그, 그,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질문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그 훈련이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영적인 어떤 성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뭐, 성경, 뭐, 나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뭐, 많이 읽지 못해 뭐,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모집을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5월달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고 6월달은 저희가 이제 두째 주, 넷째, 두째, 넷째 이제 수요일 저, 낮에 2시, 저녁 8시니까 6월 9일날 6월 9일날 하고 6월 23일 이렇게 되니까 6월 9일날 이제 만나는 걸로 이제 하고 언제든지 성소국의 뭐 홈페이지나 뭐 아니면 밴드나 아니면 저희들에게 메일이나 궁금한 거나 뭐 도움 필요한 거나 그리고 뭐 찾아오셔도 좋겠고 그래서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6월 9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고민 중인데 하는 영성적인 거한한번 하고 아니면 한 번은 그그 그 뭐죠? 그 우리 사제 성소와 관련된 문헌들 교회 문헌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주는 그냥 좀 신앙적인 거, 영성적인 거 하고 한주는 그 사제 의 성소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문헌들 교회 문헌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늘 동반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길을 잃거나 헤매게 될때또 저희의 빛이 되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모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